오늘은 우리로했 음,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이 세상의 수영을 알려 주실 거예요. 그렇지? 옳지. 가보자! 어, 물 따뜻해! 세상, 세상! 세상! 그렇지, 아유, 이제는! 아유, 잘하네! 옳지! 세상이 코. 코? 옳지! 세상, 일리 와봐! 세상, 일로 와봐! 옳지! <웃음> 잘하네 지금 공할 건데 처음에 할때 주의사항은 수영한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어나뭐 했나? 발이 어, 있는데 음, 음, 올라왔네 벌써 어.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네. 적응 준비하신 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수영하는 구간은 아주 짧게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요거밖에 안안 안 했어? 어 이렇게 했는데도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발이 안 아, 아까보다는 아 조금 더 깊다 그지? 렇 괜찮아요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아? 먹을 것인가? 아니야 지금 좀 무서워 안먹은거아 아, 먹는다 네. 먹는다 괜찮아? 세상아 여기 이만큼 한번, 한번 해볼 수 해. 있을까 세상아? 아니 무지개 먼저 한야 많이 넣 네. 세상아 아 뭐, 잘했다, 잘했다. 맞춰주고 올라가서 점프 쉬었다가 다시 여기 서 이제 원장님한테 갈때에 혼자서 하는 방법 네네네 네, 네. 오늘 안떨어요왜 이렇게 줄어든지? 옳지 쳐줘 <목소리> <về. 오>. 옳지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돼야 돼 네. 우와우와 우와 와. 세상이 막 아. 점프를 했어 근데 아유 잘하네 네. 근데 세상이 여기 맞아요 맞아요 좋아 옳지 가자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잘한다 아, 대단히 잘한다. 어, 너무 잘하는데? 네. 방금 되게 여유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네. 리는 소리가 많이 안 들렸잖아요. 그게 아, 몸이 그... 이 조금씩 고 있는 거예요. 오 우와. 우와. 아 너무 잘하는데 세상? 어 세상. 네. 세상 세상 어? 저기로 간다 저기로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저기 가면 끝까지 가면 띠건인 줄 알았지. 띠다! 띵! 뛴다뛴다 옳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옳지, 어, 어, 잘했어. 옳지, 잘했어. 아, <웃음> <나> 무서워. <무서웠다. 웃음> 아, 근데 많이 무서워하긴 한데 너무 귀엽다. 어? <웃음> 아, 네. 예 네, 맞아요. 근데 한번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옳지, 옳지. 와우. <웃음> 우와. 우와 밸런스가 맞춰진 상태에서는 사실 구명조끼를 벗어도 잘 떠요 네 근데 밸런스가 안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구명조끼없어도 귀가 확 가라앉아요 뒷다리 쪽이 근데 세상이 충분해요 진짜? 네. 구명조끼 벗고 해보는 거예요? 구기조는 많이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더 편해할 수도 있죠 네 이미 지금 수평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풀어주는 순간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하는 채로 그렇지 얘네들이 이게 구명조끼가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데 네. 그리고 묵었거든요 네. 예녕 <목소리도> 오늘 처음으로 깊은 물 성공했습니다. 오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아, 바로 전에 우리 제 핸드폰으로 네. 찍은 거 보면 다 맞아요, 맞아요. 물 때리잖아요. 네. 몸은 서 있고. 근데 지금은 몸도 수평으로 되고 네. 약간 여유 가지는 모습도 있어서 아직 재미를 붙이진 못했지만 조금 더 편해지면 좀 재미를 붙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깊은 풀을 시켰을 때 진짜 싫어하는 아이들이 보호자 분을 향해서 안 가요. 사이드를 도망가요. 어, 이 법적으로 네. 빠지거든요. 오늘 그래도 보호자가 있는 곳을 자기가 전진을 똑바로 했고 올라와서 도망가지 않고 간식도 먹고 약심풀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수영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수영. 님 잘했어. 다음에는 이 깊은 풀 구간에서 쭉.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돼요. 자세가 아직 약간 떠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발이.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내려가게 해야 되고 다음발에는 깊은 풀에서 수영을 하고 얕은 풀에서 도망가지 않고 놀아줄 줄 알아야 돼요. 아 네, 수영을 한 후에 기분이 그냥 좋아야 돼요. 재밌어서? 아니, 네, 재밌어서. 도망가지 않고 놀줄 알아야 된다는 음. 거. 그거를 한번 목표로 한번 해볼 거예요 항상 그래 왔어 산책도 무서워했는데 재미 붙였고 트레이닝도 무서워했는데 재미 붙였고 그치? 세상이 수영정복기 어, 저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아직은 조금 두려워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네. 다음번에는 더 즐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